오늘 시0편 어, 148편 1절로 5절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의 여기 지금 오늘 주제가 천사들이에요. 엔젤스인데요. 모든 천사들 모든 하늘에 있는 호스트들 저 군대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받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 네. 천사들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어, 물론 이 섬기는 것도 있지만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항상 정말 부지중이라도 잊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계속 우리의 왜, 우리가,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그분께 영광과 종교와 찬성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이 말씀대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죠. 자, 영어에 엔젤이, 엔젤이 나와있는데, 자, 지금, 올리, 원래 이제 말라크, 여기가 지금 복수형이 쓰여있죠. 자, 한번, 원래 그 복수형 그대로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이게 뭐죠? 말이죠. 말. 따라해요. 말. 말. 라. 라. 뭐죠? 카. 말라. 말라. 카. 카. 카. 말라카. 우 말라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제가 할렐루야는 어떻게 읽나요? 보면 프레이즈이민 하나님을 찬양하다 자 여기 읽어 볼 거요. 할. 할. 할. 그 다음에 여기는 루절루. 루. 바브 아래 여기 에 점이 안에 있으면 이제 우발입니다. 할루. 그 다음에 할루? 후죠. 후. 할루후. 할루후. 할루후. 자그럼 p r a i s i m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칼. 오리죠 올. 그 다음에 여기는 말라카브. 말라카. 말라카. 말라카. 말라카. 말라카. 말라카 그의 모든 천사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이 말이죠 영어로 읽어요 Praise him 읽어보시자. Praise, Praise him all his angels. Praise him all his angels. 여기는 할, 할루후. 할루후 여기는 칼, 칼. 칼. 말라카브자 말라 다시 한번 할루후, 할루후. 칼말라카브 칼. 칼. 말라카우 말라 말라 말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찬양하지만 저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천사인데 천사인데 여러분 자 히브리어는 요즘 현대 히브리어는 이제 그 마소라 그 모음부가 없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이 이걸 없어도 마소라 모음부가 없어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말락 말락 말락 말락 말락 자 근데 여기는 메신저나 엔젤이란 뜻이죠 말락. 자 다시한 말락 말락 말락크가 아니요 말락크 말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말라크하고 비슷한 말이 있죠. 말라기란 게 있죠. 말라기. 성경에, 이 그, 선지서, 선지서 중에 말라기라고 있는데, 이 말라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메신저죠. 나의 메신저. 따라, 나의 메신저. 나의 메신저. 자, 우리, 우리 저희 전도사님 중에 말라기 전도사님도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주님의 메시지만 전하셔야 돼요. 이 성함 자체가 말락이니까 그 주님의 메시지만 전하라는 것만 특별히 전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어로 말락크고 라틴어로는 이게 앵겔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는 읽어볼까요? 자, 감마 앞에 감마가 오면 이 감마는 응 발음을 하죠. 자, 앵겔로스앵겔로스 안결로스. 똑같습니다. 메신저 엔젤인데요.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었고,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죠. 자, 이것도 보시고 이, 이 안겔로스라는 뜻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전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제 있는 현지에서 여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어떤 불신자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놀래더라고요.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안 믿을 줄 알았다. <웃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이제 이제 저희 회사에 갑자기 제가 있는 곳에 문신을 잔뜩한 저희 협력업체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왜 조셉 나한테 문신을 지으라고 하냐. 여기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많이 문신 타투를 한다. 그래서 이 제가 제 설명을 했죠. 이게 네가 이제 새겨 놓은 그 여러 이 문신들이 사실 우상이다. 그래서 굉장히 쇼, 쇼그를 받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연계에 대해서 저한테 믿냐고 했더니 당연히 믿지 안 믿냐 그랬더니 오 나는 널 처음 만났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제가 쇼그를 받았어요. <웃음> 여는 사실 연계가 있어요. 연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듯이 연계가 있죠. 자,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사는 그 영적인 존재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사가 분명히 있죠. 한번 성경을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148편 찬송 어그 시편 148편 한번 펴보세요. 우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148편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군대들도 천사들이에요.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천사가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 이는 그가 명령하시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아를한번 펴볼까요? 느헤미아한번 펴보세요. 저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형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느에미야 9장 6절을 여러분이 큰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느에미야 아, 9장 6절이야주 주만 홀로 주시입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그들의 모든 군상과 주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주께서 그것을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군상이 주를 강대하나이다. 군상이 누구예요? 호스트가 천사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으셨죠? 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펴보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펴고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아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예, 천사도 만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자, 우리 골롯에서 일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볼로에서 1장 15절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형상이시며 모든, 모든 미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와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것들과, 하늘에 않는 하늘에 것들과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자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하늘에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에 창조됐고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죠 천사는 보호자들 주권들 정사들 권세들 이것들다 천사를 뜻해요 천사에게 계급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이 모든 천사들이 다 누구에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자 그러니까 천사는 분명히 있고 창조됐고 지금 실존을 합니다 실존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이 사이트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천사들이 지금 창조의 다섯째 날 내지는 둘째 날 창조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 그 증거들을 보면 어쨌든 그 천사들, 천사들도 아마 그 하나님의 6일 창조 기간 어느 중, 어느 기간 중에 분명히 창조되었겠죠. 그건 우리가, 어, 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실들이고, 자, 다음에 우리가 욕기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기 38장, 4절로 7절을 한절씩 교동하겠습니다. 욕기 38장, 4절로 7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던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누가 칫솔을 재었는지 누가 아느냐? 아느냐. 누가, 누가 그 위에, 그 위에 침명줄을 지어 띄었느냐.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들어갈지 함께 노래시며, 노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기법을 소리쳤느냐? 예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돼 있는데 연관이 돼 있는데. 분명히 천사는 분명한 건 6일 창조기간 어느 기간 중에 창조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천사가 존재하죠? 믿습니까? 예. 천사는 누구에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기간 6일 창조기간 어느 일행가는 창조가 되었을 겁니다. 미드라시나 여러 유대 문헌들에 보면 은뭐 몇째 날에 창조되었던 나오기는 하지만 어, 저희는 좀더 그것도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성경에 기반해서 일단은 정경에 기반해서 가급적이면 정경에 기반해서 증거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저희가 여러분이 위키피디어에서 우리가 이제 방금 골로서에서 1장 15절로 1 7절을좀 읽었는데 어,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것과 같이 그위키피디아에도 암브로우스 시대부터 이러한 천사의 계급을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포스트 스피어에서 여기 세라핌과 체로빔과 트롯들이 나오죠. 그리고 세컨드 스피어에서 도미니언스, 로드쉽스, 버츄 n 센스트롱홀 s powers or authorities, 그 다음에 third sphere 에서 principalities or rulers, archangels and angels, 여는큰 천사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성경에 어떤 언급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6장 2절로 7절을 6장 이제 2절로 7절을 자랑한 자이교동하겠습니다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그리고 서로,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여온 땅에 대해 영광으로 충만하신다 하니.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영구로,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편하다. 내가 끊어졌다. 내는 내가 불단한 입술을 가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단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본 만군의 주를배었으니 말하였다. 그때 스랍들중 하나가 재단에서 핀숯을집게로 집어 내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에 대해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입주에 닿았으니 내 주의 주자에졌고내주가 깨끗하게 내 되었더라 하더라. 스랍이라는 전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여섯 날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스랍들이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망군의 주의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더라. 자 물론 스랍들이 있다는 것도 아것도 중요한데 그들이 뭘뭘 뭘 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그 천사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체로붐인데요그 다음에 세라핌과 체로붐인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볼까요 여러분 다 성경에 표시해 놓아요 표시해 놓으세요 창세기 3장 24절 이제 그 죄를 짓고 나서 23자, 24장 3 2 23절로 2 4절 제가 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이제 뭘 뒀어요? 그룹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았어요. 여기서 그 세라핌은 스랍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룹은 이제 체루빔을 이제 우리가 그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열왕기 상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상. 열왕기 상6장 한번 펴 보세요. 천사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그 중에 이 부분들은 꼭 아셔야 될것 같아요. 열1기상 6장 23절로 29절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또 그가 지성소 안쪽에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더라.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섯 큐빗이오 다른쪽 날개도 다섯 큐빗이니 이쪽 날개 끝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큐빗이었더라. 다른 그룹도 10큐빗이며, 두 그룹이 규칙 규격과 치수가 같았으니, 한 그가 안쪽 전 안에 그룹들을 두니라 그들이 그 그룹들의 날개를 펼치니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두 날개가 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이것은 지금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법교에 이렇게 그룹들을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그 다음에 37절로 38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년 15월에 주회전의 기초가 놓였고 제11년 불월, 즉, 8절 째 짤에 전이 그 모든 양식대로 모든 문이 완성되어진 그가전을 건축했는데, 7년이 걸렸더라 예. 솔로몬의 성전건축에 이제 그룹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죠.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에 아, 우리가 읽은 골로소서의 오파님이나, 어, 도미네이션스나, 그 다음에 파울스나프린스퍼투스가 나오는데요. 골로스 아까 읽었죠. 근데 다시 한번 펴보실래요? 골로스에서 1장 15절로 16절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면 여기에 뭣들이 나오죠? 보좌들이나 여기 보시면 여러분 t h r o 이 나오죠 여기 t h r o 이 나오죠 보자들이나 또 뭐가 나와요 도 o m i 이 나오죠 보자나 그 다음에 주권이나 dominion이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권이 나오죠 도 o m i n i o n 주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정사들 예, 프린스 팔라티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관세. 권세, 파워가 나오죠, 파워. 지금 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thrown, dominion, power, 프린스 팔라티스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1장 20절을 볼까요? 여러분 다 표시해 놓으세요.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자 지금 여기에는 여기는 이제 버틸 수가 언급이 된것 같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뒷구 21절을 보시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all, principality, power, mighty, dominion,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천사들에 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장 21절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펴 보겠습니다. 4장 16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께서 호령과 선사장의 천사장의 선사장의 음성, 그 친히 내려오시리. 내려오시니. 그러면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안에서 먼저 일어나. 예,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9월, 9월에 이제 여기 마지막 29일, 30일 경이 나팔절이에요. 그때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팔절은 나팔소리 경거죠. 근데 여기서 천사장이 아크엔젤이죠. 아크엔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표현해 놓고요. 그때 마지막 때 호령과 주요 호령과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천사들은 창세기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창세기 19장 1절을 펴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로시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자라며. 자, 여기 두 천사를 누가 봤어요? 로시 봤죠. 천사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짧게 성경에 언급 그 위에도 천사가 언급된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천사들에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계급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보조 설명인데요. 스압에 대해서 여기. 이사야 6장 1절로 7절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으이로다 하였더라. 해서 해서 해서 해서... 그래서... 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슬라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시죠 그럼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게 천사들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찬송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해도 돼요. 이건 아주 좋은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평소의삶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겁니다. 아멘 자, 그룹이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에스겔서의 그룹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10장 9절로 14절을 저와 일단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수 모양 내식고 에맞바하바퀴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온 몸과, 그 몸과 등과 같은 것과 연결하고 내 그의 바퀴 들에다 눈이 간다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그룹들에게는 바퀴가 있는데 자려 현재 둘째는 사랑의 얼굴, 세째 사자 얼굴,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다 예, 그룹이 분명 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웃음> 저기 어떤 경우 구약의 에스겔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그룹이 이제 그 성경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좌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위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 같고 째 생물은 고그생 사람 같고 그 네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하나님것 전능하시니여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자 오실 일이시라 하고 그 생략들이 보좌에 앉해서선을주시니 영광과, 영광과 와 감사를 돌릴 때. 때 예, 보세요. 우리가 천사론을 배우고 있지만 주의 보좌에 아마 이 그룹들과 이것은 아마 스랍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근데 그룹으로 그룹과 스랍을 어, 저기 체루빔과 세라핌으로 같이 보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여기서는 그룹으로 보고요. 근데 이 그룹이 뭘 했는지 보세요. 이게 키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합시다. 아멘 자 그룹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를 했고 지금도 존재를 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미 읽었는데 골로세서 1장 15절로 20, 17절 21절을 보면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통치와 권세과 능력과 주권이다. 천사들인거예요 예, 아, 아시겠죠?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네, 다니엘서 10장 11로 1 4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다사 왕국의 군주 이 천사, 사탄이겠죠. 사탄의 어떤 그 그러니까 마귀들의 어떤 마귀들의 중에 좀 마귀들도 계급이 있겠죠. 어떤 그 지역을 바사왕국을 잡고 있는 잡고 있는 어떤 악한 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바사왕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들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보았죠 여러분 어디를 보았어요? 군주 군주에서 이 계급의 천사들의 이제 계급이 있다고 했죠 이 군주 중에 누가 우두머리예요? 천사들 중에는 천사들 중에 누가 우두머리예요? 미가엘이 우두머리죠. 그리고 이 미가엘이 와서 바사 왕국서 바사 왕국을 잡고 있는 어떤 마귀, 어떤 어떤 악한 영을 악한 영을 우리 미가엘이 쫓아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단일에게 올수 있었던 거죠. 이게 영적인 엄청난 비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비유를 하자면 꼭 맞,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어떤 악한 형이 있을 거예요. 또 북한을 잡고 있는, 북한을 내 할당을 받고 있는 악한 형이 있을 거예요. 또한 중국을 할당받아 지배하는 악한 형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렇죠. 또 일본을 할당받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천사들도 이런 계급이 있고 악한 영들도 뭔가 계급이 있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달으신다면,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영적으로 센서티브하게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들을 보시고 그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기도로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자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해져 버렸죠 왜 마땅히 이 악한 영들을 방어해야 될 교회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니까 영적인 방어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상당히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적일 필요가 있어요. 자이 자료는 이제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제가 붙여놓은 자료입니다. 자 보면 우리 세라핌이 나오죠. 세라핌이 언급이 됐고 자그 다음에 체르빔이 언급이 됐죠. 스랍과 그룹이죠. 로러는 뭐죠? 보좌라고 했죠. 예,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미니언이 있습니다. 도미니언이 있고, 다음에 버추스가 있고, 다음에 파월스가 있고, 프린스펠러티스가 있고, 아크 엔젤이 있고, 그냥 엔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그몇개 부급의 이제 천사가 언급이 되면 아홉 개급의 천사가 언급이 되요. 따라 읽었고요. 읽어볼까요? 세라핌, 세라핌, 체로빔 체로핌, 트로스, 트로스. Dominions, dominions, virtues, virtues, virtues powers, powers, powers, principalities, principalities archangels, archangels angels, angels. angels.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제, 그 인터넷상이나 이런데 언급이 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좀그 구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고요. 자, 아크엔젤의 그러니까 천사장으로 미가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가엘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 여러분 알려주실래요? 시자 네.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자, 우리 지금 보면, 유다서 구절을 볼까요?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유다서 구절을 한번 펴보세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앞에. 자, 여기에 이제 미가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유다서 구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저, 미가엘도 모세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비이라 다투며 논쟁할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하여 하지 하지 오직 주께서 너를 찬양하시기라 말하더라 여기에 이제 미가엘이 아크엔젤로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데살로니가 전사 사장 16절을 아까 읽었고요. 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대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하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예.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천사장이, 이제, 언급이 좀 되고 있죠. 오해더 정확하게는, 대살로니가 전서 사장 16절에 서 언급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브리엘을 여러분 많이, 가브리엘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어 텐데요. 가브리엘이 무슨 뜻이에요? 시작. 자 미가엘은 무슨 뜻이에요? 마이클이죠 마이클 영어로. 자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무슨 의미라고요? 자 가브리엘의 성경상의 활동을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상을 해석해 줘. 양, 양과 염소는 어떤 비유예요? 알렉산더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70주에 대한 이상을 설명해 주었죠. 그쵸. 이걸 누가 해 주었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해 주었죠. 다음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가브리엘하고 또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것이 사가라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죠. 그리고 요새에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요새에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예국으로 피난가라고 전했죠. 다음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도왔죠. 감옥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주었죠. 이런 등등 가브리엘이 많이 또 성경에서 언급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에녹서를 전경으로 하지 않지만 에디오피아 전교회와 저 애굽 전교회 이집트 전교회에서는 에녹서를 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가엘, 라파엘, 가브리엘, 유리엘 등이 언급이 돼요 이들의 역할은 인간의 타락상을 창조주에게 보고하고 또 창조주로부터 몇 가지 임무를 받은 것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에녹스에서는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타락한 천사가 있죠. 상당히 그룹 출신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루시퍼, 할렐이라고 하죠, 할렐. 자, 루시퍼, 이거, 루시퍼. 루시퍼. 비추는 자인데, 그, 지금, 이제, 이사야 14장 12절로 10, 15절을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봐볼까요? 루시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펴보세요. 부지런히 성경표시고 표시해 놓으세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에 아들 로시퍼야 내가, 내가,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냐. 민족들을 위해 강요했던 내가 곧장 흘러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자를 하늘에 불 것이고, 내가 북한에 있는 표중의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렁들의 높은 곳을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까지 끌어내려 줄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서까지 끌어내려 줄것이다 여기 이제 개혁개정이라 보면은, 아침의 아들 개명성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출처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 그, 마소라 사본을 보면, 그, 헬렐이라고 표현이 되 루시퍼를, 루시퍼를 헬렐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히려 개혁보조 개정보전 이 부분은 이제, 킹제임 성정역 보전이 더잘 해석이 되어 있는 것같습니 그래서 여기는, 너아침에들 개명성화가 아니라 루시퍼야, 이렇게. 너아침에들헬레라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한번, 혹시 개혁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이한 표현을,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을 펴볼까요? 에스겔. 두로왕에 대해서 아마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의 이게 지금 두로왕에 대한 예언 뿐만 아니라 루시퍼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 펴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왕에게 예간을 지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완전한 규모를, 규모를 확정하는 자들이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메르에 있어 모든 시 귀한 돌이 석고석 황옥과 금과 석고석과 석고석과 얼음먼호 석고석과 하파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북들과관악기들이 만들어지니 내가 술래던 날 내내 내 안에 예비되었다. 너는 기름금 받는, 받는 덮는 그룹이라, 덮는 그룹이라. 내가, 내가 너를 그렇게 너를 세웠더니 네네. 내가 네네. 하나님의 거룩한 네네. 산 위에 있었고 네네.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서 나래로 걸었도다 네네. 자 여기 자 보시면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인에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자 근데 뭐냐면 루시퍼가 그룹 출신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그 에덴 동산도 언급이 되고 거기에 그룹들을 뒀다고 했잖아요. 언급이 됐고 또 여기에 보면 그룹 출신이라고 나오고 자 여러분 뭐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루시퍼가 왜 타락을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지금 현대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처럼 을 되려는 자들은 100% 타락을 하게 되죠. 그쵸? 자 루시퍼가 언급이 됐고 자고린 도우서 11장 14절을 펴보겠습니다.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체크해 놓으세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자, 사탄이 사탄이 헬레, 뭐죠? 빛의 논자예요, 빛의 논자. 뭔가 그러니까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걸 좋아요. 사실 그런 거죠. 어떤 그 세상에 정치 단체나 이런 운동 단체 중에 굉장히 자신을 깨끗하고 하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선명성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마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단체는 일반 단체들보다 훨씬 더 더티하다라는, 더티할, 더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이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제 항상 악한 자들은 더러운 자를 가장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로 이렇게 변장하지 않고 악한 자는 뭐예요? 항상 선하게 가장을 해요. 근데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을 할때 마귀가 마교수였고 여러분을 유혹하나요? 아니죠. 마귀들이 거룩한 천사로 가장해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늘 깨어서 여기에 대해서 방어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천사들을 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케 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여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예빼곧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를 그와 함께 쫓겨나다. 그렇죠?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지금 이공중의 공세자분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탄 마귀들이죠. 악한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영계의 사실들을 알고 이 공중의 권세자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게릴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적진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중의 권세자분자들이 마귀들, 사탄과 마귀라는 걸 아시면 이들이 어떻게 역사를 끌고 가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을 퇴짜로 많이 넣어야 되죠. 그 이제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거룩한 삶입니다. 자 우리 시0편 89편을 펴봅시다. 예, 성경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예, 좋습니다. 이게 성경 89편을 펴보세요. 5절로 7절을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할 것이요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받으리이다. 어떻게 비교될 수 있으리까? 용사들의 아들들, 아들들 중에 누가 주와 같이 될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집회에서 심히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주의 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외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쉽게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말씀도 역시 이제 주님을 높이고 있죠. 자. 자, 그리고 자그 다음에 가볼게요. 사실 보면은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자, 욥기 1장 6절을 볼까요? 욥기 1장 6절도 체크해보세요. 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을 가운데 왔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믿음의 후예들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있거든요. 자, 또한 네피림의 탄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들의 딸들과 이제 관계하여 나은 게 네피림, 거인들이 나온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뭐, 세세 후에, 뭐, 이렇게 해석해 하셔도 되지만, 또, 그걸로 부족하고요. 또, 천사들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피림 같은 경우는 진화론하고 안 맞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예, 무조갱에 갇혀 있죠? 무조갱에 갇혀 있는데, 이제, 유대, 유다 문서를 보면, 세미라미스, 다음에 아사셀 일당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무조갱이 열리면서 누가 나오죠? 아볼론이 나오죠, 아볼론. 아폴로, 아폴로. 영어로 아폴로죠. 아볼론이 나오는데, 이, 그러니까, 그 자들이 얘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볼론일당 같아요.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무정행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언급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1장 20절에 일곱 별이 나오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에요. 뭔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된 천사들이겠죠. 자, 천사들의 수가, 어, 도대체 얼마, 얼마가 되냐. 자, 지금까지 천사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천사들의 이제 사, 마귀들에 대한 그, 마귀 일당도 받고, 천사를 또 받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또 받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계급도 받고,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자, 그러면, 그, 천사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르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문자적으로 2억이 이제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모든 12 r e g i o n s of a n g e l 이니까12 곱하기 6천 하면 한 리전이 한 6천명 정도 되니까요. 한 대략 7만 2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어쨌든 천사들의 수는 무지무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하시든 주님께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께 천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천사들의 성질과 특성들을 좀 볼게요. 따라해 보고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인격적인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인격적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불사적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불사적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거한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강한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강한 존재들이다. 첫 번째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이제 근데 천사들은 영물들이지만 때로는 사람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아까 그, 그 로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신체는 없으나 신체적인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11기와 1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열한기하 19장 35절 자 <웃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그날 밤에, 밤에 주의 천사가, 천사가 나와 서 시리아 진영에 18만, 18만 5천명을 찾다라 사람들이 아, 네.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났더니 돌아, 보라, 그들이 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몇 명의 천사가 쳤어요? 아, 네. <웃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한 명이 몇 십만을 죽여버렸죠? 거의 이십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 경고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국회 같은 데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마 근데 거기서 많은 개인의 실상이 장관 후보자는 있는게 까발려지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모든 일생이 천천만만 모든 인류 앞에서 낱낱이 판나라처럼쫙 펼쳐질 거예요그 청문회에서 받는 그런 모욕은 쩌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좀 사셔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사내림이 이거 주님 저주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 한명 보내서 그냥 18만을 그냥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정말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나요? 그쵸? 두렵죠? 여러분. 자 천사들의 신체적 능력 있죠? 죽일 수 있어요. <웃음> 예, 죽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저는 두려운 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주의 신실한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혹시나 이러시지 않을까 저는 두렵고 떨려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주의 종들 괴롭힌 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듭난 종들 건드시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천사들은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지식, 감정, 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천사들은 죽지 않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는 인간들은 육이 있죠 육이 있다라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이 없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죠? 근데 타락하면 어때,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죠. 자, 유다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는 유다서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6절 펴세요. 자 유다서 육절을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자또 자기들의 처음 지혜를, 지혜를,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한 처소를 한 떠나 한 천사들을 죽해서영원한 사슬로, 사슬로 묶고 끝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 주셨느이라이 지혜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그 네피림의 아버지들이죠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무적형에 이제 갇혀 있는 분이죠 자자 이건 이제 이해가좀 잘못되어 있는, 이런, 이런 타락한 존재들도 있다. 타락한 존재들은 바로 아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은 인간보다 더 강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우리가 어디를 봤죠? 19장 35절을 봤죠? 인간이 게임이 안 되죠? 그냥 끝나버리죠.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정말 우리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도를 핍박하는 불신자 왕대로 불쌍히 여기세요 그 권세자들을 불쌍히 어느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없더라도 그들은 마지막 실판할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 천사들의 이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시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은 제한적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성이 없는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고등한 피조물이다. 보면 천사들은 그 능력과 지식과 거룩의 제한이 있죠. 물론 우리 저희보다 시공의 능력이 있지만. 시관과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성이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자, 근데 부활 때도 장가도 아니 가고 이렇게 나오지만 현상세계 나타날 때는 일반적으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면은 좀 약간은 반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드는 건, 내피림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여 내피림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좀 우리로서는 좀 불가해 보인데, 일단은 천사들은 성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런, 이 부분은 또 이제, 또 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고등한 피조물들 히브리서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2장 7절로 9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히브리서 2장 7절로 9절 <놀람> 주께서 의고 그를 영광과 종기로 신을시셨으며 주의 선정하실 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은 내 바람에 복종을 하셨습는다 하나님의 신앙이 상대가 그에게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을 하셨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를 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정귀로 관을 할쓰셨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면서 인간이 되면서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됐죠. 어쨌든 인간도 고등한 피조물인데 천사들은 당연히 더고등한피조물들이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천사의 사역을 보면, 천사의 사역을 보면, 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좀 읽어주실 하나씩 제목을 읽어주시자.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드린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의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다 이런 것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였다 어린 예수를 보호하고 도왔다 그리스도의 보아를 선포하였다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지금도 경배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보원하심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동행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택한 자, 전 세계에서 모은다. 예. 그쵸? 천사들이 이렇게 택자들을 다 모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 자, 이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과 관계는 어떤 역할을 해요? 시작. 죄인의 구원에 관심이 크다. 현세에서 성대들을 보호한다. 네, 세에서 구원하여서 사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렇죠. 아마 루시퍼가 이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웃음> 자, 이걸 싫어한 것같아 어쨌든, 여러분 항상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 분들을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현, 현세에서 선수들을 보호합니다. 천사들이. 그 다음에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을 전달했다고 나와있고요. 근데 우리가 천사를 숭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한번 볼까요? 응. 게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 게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래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형제 누가가 동료 중이니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께 예수의, 영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네 그렇죠 이 우리는 천사를 사실 하나님 이외에 숭배하면 안되죠 역시 천사들도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달지라도 숭배하면 안됩니다 자 자 22장 8절로 구절을 가볼까요 22장 8절로 구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이 나 이런 나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응대하려고 엎드렸다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이 내 형제들과 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한다이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알았죠? 천사들의,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우리들을 또 보호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어, 가끔, 기도할 때, 그,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제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사그 아픈 분들을 또 치료해 주세요라고 저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자, 오늘, 오늘로서 이제 조직시나 신론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신론에서 뭘 배웠는지 지금쯤 되면 천사론밖에 기억이 안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좀첫 시간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명칭 엘로힘은 신약 구약의 엘로힘은 신약이 뭐하고 매칭이 돼요? 세오스하고 Theos. 매칭이 되고 여호와와 아도나이는 퀴리어스하고 매칭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뜻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파테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3 Persons 3 인격인데 e s s e n t i Essence는 하나라는 거죠. Substance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트리니티.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실체와 속성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원전에 관계된 사역들을 신적 작정이라고 해가지고 배웠었고, 예정이라고 배웠었죠. 예정과 작정의 차이는, 예정은 어, 작정은 우주적이며 총체적이다. 그리고 예정은 도덕적 존재, 특히 인간들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예정에서 타락전 선택설과 타락후 선택설, 그 다음에 켈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간단히 비교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시간과 피조에 관계된 사역들에서 이제 창조, 창조를 다룰 때 제가 간격이론, 다음에 뭐,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이 좀 알고는 계셔야 될까요? 이원론, 유물론, 유출론, 진화론 등이 있죠. 자. 그리고 섭리, 프라비던스를할때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개시에는 일반 개시와 특별 개시가 있고, 성경의 영감에는 유기적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고, 전체, 완전 축자 영감, 전체적으로 영감되어 있고, 완전히 영감되고 축자. 단어 하나하나 다, 글자 하나하나 다 영감이 돼 있죠.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천사론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자, 다, 좀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근데, 그 신론을 배웠다면,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있던 유물론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과는 하나님 주의하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함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예 달라요, 달라. 도저히 얘가 믹스가 됐다, 그건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론을 배우면서 아, 내가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의 계시 또 그의 천사들을 알게 된다면 이것들은 우리 세상이 말하는 예를 들면 공산주의나 유물론, 막스레닌주의 뭐 이런 것들하고는 같이 우리가 손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는 상극들인거예요 이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묘히 합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다 타락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신론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 특히 이설교론는 우리 어, 신학생들이 계시다면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천사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잘 어떻게 이해를 하셨죠?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